지금 강원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. 폭우가 아, 깜짝이어 깜짝 놀라 아무튼 오늘 그래가지고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이리티 v 강제 휴업 상태입니다. 강제 휴업 어, 강제 휴업 상태라 일단 가보도록 하죠. 일단 비는 그쳤어요. 그쳤는데 이강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많은 거 뭐 일단 나무, 풀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뭐 채소, 옥수수, 뭐 과일 종류 이런 거 보이고 그리고 벌레도 엄청 많아요. 뭐 나방이 방아막 많아, 손바닥만한 나방도 돌아다니고 가끔씩 저녁 때 했을 때좀 깜짝깜짝 놀립니다. <목소리> 해바라기 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으면안해바 해바라기 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바라기니다다기해바라다왔바라기 다 왔습니다, 왔습니다. <웃음> 뭐야 저게? <웃음> 이야, 입이 쩍벌어지네. <웃음> 진짜 비 엄청 왔구나. 우리 새벽부터 비 오는. 야, 뭐야 이게? 원래 저기가 잠기면 안되는데 다 잠겨있어요 와물 엄청 세다 들어가면은 죽겠는데? <웃음> 와물 수위도 엄청 늘었다 저 수영금지 표지판 있죠? 원래 저기 물에 안 잠겼었는데 다 잠겼어요 이 정도면 한 며칠 쉬어야 될것 같은데요? <웃음> 어, 저기 다리 위에서 한번 보러 가죠. 다리 위로 가봅시다. 여러분들. 이야. 엄청 불어났다. 엄청 불어났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여러분들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은 여기 나무 있죠 여기 나무 잠긴데 원래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되게 작은 폭이었거든요 그 여기서부터 쭉 약간 깊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<웃음> 여기까지 잠겨버렸어요 <웃음> 야. 지금 뭐가 떠다녀요 나무인가? 나무까지도 떠다녀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된 김에 뭐 1위 TV 목이 뭐 그칠 때까지 좀 쉬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<웃음> 강제 휴업이라니. <웃음> 아뭐 쉬는 날 뭐랄까 좀 고민이 되는데 뭐 해야 되지? 일단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. 배틀그라운드. <웃음> PC방 가서 배틀그라운드를 좀. 해보고 싶기도 하고. 아, 제가 배틀그라운드 잘하거든요, 여러분들. <웃음> 잘 모르겠네요. 잘하는 것까지 모르겠고. 그래도 뭐이 정도면 준수하지. 어,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. 스타크래프트도 뭐 굉장히 좋아하고. 일단 빠른 무한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. 요새 보니까 아직까지도 빠른 무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하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도 뭐 빠른 무어요 정도. 이 정도만 합니다. 영상은 내일 것까지 준비를 해놨고요.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죠. 여기까지 1 TV였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PC방 가야지.